피했죠 멀긴 하다. 여기까지 가면 되겠는데? 끝났다, 게임. 클랜드3픽도 좋나요? 아,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다음 타에는 패시브가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피곤해져. 여기까지만. 이번에도 바, 방금 다음 타에는 패시브가 터지거든요. 끝났죠. 미녀 먹으려고 품을 거예요. 다음 미녀 놓치고. 디나이 형님, 아오 어, 맞았어. 맞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일부러 맞은 느낌인데, 거의. 야, 킬 박이 나오는데 깜짝이야 잠깐 멍때리고 있었는데 이거 걸릴 뻔했죠 무빙으로 피할 수 있는 거였는데 플레이들 자기 챔프제제가안달라 숙련도가 좀... 개똥이거든요 거인데 뭐죠 뭐가위났 나왔다 올로다이 밥시다까만패도 없겠다 충분히 내줘 아 맘에 안되겠는데 위험해요 대쉬가 벽에 박혔어 아마 테스고올거예요 라인 밀고 나쁘지 않아? 라인을 크게 박아서 상대가 나를 잡으려고 따라오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들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대로 밀고 가네 이걸? 정글 있었으면 어떡하려고 와드도 없었을텐데 아, 저 라인 못 유지 못하게 일부러 밀어 넣은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정글 시야 잡아주면은 상당히 유리하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하나 잡고. 이거 여기로 넘어오겠어 맞춰.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어, 시 들어갔어. 이거 애매하다. 이거 닌신 하이템이라서. 못 맞으면 벽으로 지나요, 이거. 모르겠네. 이거 좀 각이 안 보이네? 제가 다 들고 있긴 한데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질것 같아서 지금 섣불리 못 들어가는 거거든. 공도 있고 하니까. 엘좀 받겠어 피해줘야 돼요 Q? 큐? Q 큐 피해야돼요 봐봐 아까 그 연습생이랑 라인전 하니까 되게 날카롭잖아 감각이 이래서 나는 라인전을 더 하고 싶었는데 오픈해버렸어 아까 그 사람이랑 또 하고 싶다 라인전. 그 있어 그, 그 소름끼치게 날카로운 그각 그런 사람이랑 라인전 하면은 진짜 실력이 금방 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님들도 나랑 라인전을 하루에 열 판씩만 하잖아. 라인전 피지컬 챌린저 양치이갈수 있어요. 남았지, 진짜. 했었네. 아 시드 맞고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 루시안 형님은 포탑이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 루시안이 포탑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죠 플래시를 썼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자 루시안 선수 아니달 선수가 뭐 이렇게 백업으로 오면서 아 근데 루시안 선수 큐맞고 죽었어요 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피를 들고 있다고 <웃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좀 배우, 보고 배우려고 아 저렇게 하면 재밌을 수도 있겠구나 음좀 보고 배우는 것들이죠 아, 퀴어망 찍겠는데? 아 이거 끝에 맞는다고 이거? 클레드 리븐 상대는 동실력이 누가 이겨? 클레드가 솔직 조금 더 유리해요. 저마일 경우에는 그죠? 수월하게 갈 수가 있죠. 시간을 리븐의 편이니까. 와 이주궁 너무 날카롭게 들어갔네. 피드만 밀어줍시다. 가는 거는 오바예요. 되나? 이득 볼수 있나? 어대공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말면 들어가겠는데. 이거 빠졌죠. 이거 지금 q 피하라고 우기왕 구기하 오거든. 야, 괜찮았다. 헤시가 끝나면 들어갑시다. 와, 어떻게 알았대? 다시 들어갈 거를? 와 어떻게 알았대 진짜? 어 이거 보통 정리하고갈라고 하지 않냐? 그지아저 아직 못만나봤어요한번 이거 아!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좀 큰데? 사일러스한테 괜히 휘질을는데 아, 이거 너무 예쁘왜 궁을 쓰나 했네. 드 이거? 아, 시나이 아, 궁이 있어? 어이 죽었어 이러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모델을 꼭 잡아주는 이거? 이거? 나 해야지. 아, 이거 설마? 안 돼요? 그 뭐냐, 왜, 왜, 왜, 왜, 노노. 센킬 네. 어쩌라는 거지 축 있긴 해 기할게 쏘리 고플레이 레이 미안해 이 개식기야 설마? 있어 버리네. 탈산 가 아깝다, 쉔. 이 더밀어야 되는데. 그렇네. 수원으로 모대공이 풀리죠? 저, 저, 저, 좋은 생각인 것 같기도 덤맥이 무서운데? 지금 아무도 안보여 맵베맵베 맵에. 맵에 아무도 안보여 상대 아, 너무 무서운데? 대하필이 얘네야 태는 빼라 풀 없죠 이번에 틀어야 돼. 요 건졌다 아, 이래. 어디 건졌다 아, 바로 이제 좋았을 텐데. 어? 망가지못쫄라고 포탑을 파괴했어. 합니다 아, 아, 폭발 오바야. 이거 잘 뺐다. 못 뺐나? 혼자 때리자. 와, 에어, 와 에어본 좋았다 진짜 이거 때릴 거 때려야돼요? 흑발이었네 아흑발이어서 슬로우가 오히려 판타가 그렇게 막 좋은 챔프는 아니에요 조건부가 많이 붙는 챔프에요 CC기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전형적인 그, 딜탱의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CC가 별로 없고, 이렇게 잘 크면은, 캐리 머신이 되기도 해요. 여기에 적응형 투구, 메모셔스에 적응형 투구 나오면은, 캐리 각입니다. 파이서도 마침, 막, 괴랄하게 크고 그런 게 아니라서, 지금, 캐리 모드 살짝 나왔어요. 아, 맞추지, 큐. Q. Q 맞췄으면 들어갔다. 어디 파괴한 거지? 아나 지를 거구나 키워야 되는 건원딜이에요원딜 혼자 다 쓸어먹을 수 있어요. 잘걸었는데 가져가면 되겠는데? 신났다 게임. 헨리, 오케이, 굿땡스 캐리 씨. 이형 줘야겠다 이거 노틸형. 노틸형 너무 잘했다. 바텀 너무 나이스고 아 빅토리 예아 야나 야, 진짜 미쳤는데?